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엠지용입니다 네이버 쇼핑을 검색하다가 제품 원가보다 상당히 비싸게 팔리는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업자용으로 가격이 무너지지 않은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입니다 판매량도 꽤 많아요 이런 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나머지 제품은 현재에서 평이 좋고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네개의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을 위로 가져다 대면 뚜껑이 열리고요 네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발로 툭툭 쳐도 뚜껑이 열립니다 알리 제품은 안 열리네요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을 뺄 때까지 뚜껑이 닫히지 않습니다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손톱 깎을 때 좋은 기능이겠네요. 네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스위치로 뚜껑을 열면 다시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뚜껑이 닫히지 않습니다. 네 제품 모두... 알리는 닫히네요. 제품 안쪽에 비닐봉지를 거는 고리가 있어서 비닐봉지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네 제품 모두 동일하고요. 이세 제품에는 안에 추가로 통이 들어있어요 내부 공간도 네 제품이 모두 비슷합니다 15리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 계산해보면 12리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 2, 3번은 충전식이고요 알리 제품은 배터리를 넣습니다 충전식 제품도 건전지를 따로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충전식 배터리 고장이 많이 나는 제품인가봐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은 탈락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이 제품을 35,000원씩이나 주고 알리에서 구입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구요 직원 투표를 했을 때 바로 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 제품은 디자인은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이가 높아서 여러분들 집에 굴러다니는 비닐봉지를 장착하면 봉지 바닥이 쓰레기통 바닥까지 안 내려갑니다 불편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플라스틱 제품이 마음에 드는데요 뚜껑을 열어볼까요? 안에 총을 빼고 사용하면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난 괜찮아 미적 감각 그런 거전안 따집니다 효율성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물로 청소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소형가전에 진심으로 진출하고 싶은 MD홍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